그런데 남자형을 밀고 한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밀정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밀정이 암살에 나옵니다. 암살이 그래서 재밌어요. 이저 안호균이 총쏘고 폭탄 던지고 지붕 위로 붕붕 날리는거 그거는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 만화의 사이사이에다가 실제 있었던 일을 집어넣습니다. 다음. 네. 그 바로 이정재 염석진이죠. 염석진이가 극중에서 반민특위 에 잡혀서 행패부리잖아요. 재판 때그 그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염석진이 대사 있죠. 나는 평생을 독립운동밖에 한게 없는데 나한테 훈장을 달아주지 못한 명적. 공산당 말을 듣고 투서 몇층 때문에 날 잡아다가 재판을 해? 이 대사를 이종형이가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갔어요. 그 재판정에 검찰관으로 와 계신 분 중에 이희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동용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이동용 선생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기다 대고는 아, 큰소리쳤죠. 내가 네 아버지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야. 데네 놈이 감히 나를 기소해? 내배워워서 큰절을 해야지. 아, 정말 그런 쇼쇼쇼를 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고 투그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정혁이가 법정에서 소단을 피웠다. 이 사건을 갖다가 모티브 로해서그 염석진의 그런 행동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이정혁이라 자가 누구냐? 대동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동신문사에서 나왔는데, 대동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플러스 종편 쓰레기. 그런 신문입니다. 이이종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석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반민특에서 무죄받고 나왔습니다. 무죄받고 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김명시라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저 위에 사진 보면 큰 사진 두장 있죠? 하나가 김명시고 또 하나가 조봉암 선생이에요 일제시대 때 조봉암급 같은 사건에서 조공함과 더불어서 아마 뭐 요즘 말로 투톱 지도자였습니다. 같이 징역 살고 나와서 조공함은 국내에 남아있다가 일제에게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동맹에 가담해서 화북조선 독립동맹, 의용군에서 여장군이 됐어요. 이분이 사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참 가슴 뭉클했는데 진짜로 살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아리보에서대사투표를 해줬습니다. 조선의 짠다르크 연안에서 돌아온 김명시 여장군 당시에 신천지단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아예 김명시 여장군의 일대기라는 특집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김명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여성사 발굴하면서 김명시 논문도 나오고 그는데 뭐 제가 독립동맹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도 다 해주고 그랬었지만 그 당시에 김명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읽고 있다가 최근에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뭐 별걸 다 기억하는 역사학자 스님를 듣지만 저도 모르는 거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네이버가 신문을 다 입력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뜻밖의 기사가 또 찾았습니다. 김명식가자살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자살했냐.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에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제도 성우정원, 반공검사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냐 일선 수사본부 같은 데 많이 나오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갔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 와서 친일파들에게 고문당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이거, 이건,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학생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일파들이 한 짓이 무엇이라는 거. 이두 분이 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다른 사람 같다는 분이 훨씬 많네요. 나 같은 분이에요. 이것을 알수 있는 건 뭐냐. 100년 전에도 뽀샵은 있었다. 네. 김알렉산드라라는 여성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문화장관이 세살때 버려졌던 한국 출신 입양하죠. 그래서 그분이 래서그 처음 장관됐을 때 한국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한국 여성이 미국 가서 장관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보다 100년쯤 앞서서 김알렉산드라라는 여성이 외국에서 장관을 지냈습니다. 프랑스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극동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라는 조, 조그만 나라에 외무장관이었어요. 키 알렉산드라가, 그, 이 극동소비에트 인민공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외무장관이었는데, 러시아 혁명직후에 그 나라가 성립되니까, 백군이 쳐들어가서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어, 잡혔어요. 조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니, 나저골셰비키가 아니라, 독립운동 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밀려밀려 밀려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 볼셰비키 맞아 하고 사용자로 끌려왔어요. 이분이 레닌이 만든 볼셰비키당의 한국사람들은 최초의 정식당원이에요. 레닌도 높이 평가했던 극동소비에트 지역의 혁명 지도자였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서 그 사용자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용을 시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늘 하죠.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누구는 술 한잔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담배 한대 피게 해달라. 누구는 고향의 편지를 써, 쓰게 해달라. 그런데 이 언니는 나를 여덟 발짝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묶인 채로 여덟 발짝을 걷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서 총을 쏠려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왜 하필 여덟 발짝이냐? 열 발짝도 아니고.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 언니가, 그, 아버지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이민간 그 열쇠 집 중에 한집딸이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고향 조선이 팔도나고 들었다. 앞으로 조선에 태어날 노동자들에게 밝은 내일과 희망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한발한발 뛰어놔. 그리고 사용을 당했어. 절벽에다 세워놓고 쏴서 강물로 떨어뜨려 죽였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그 얘기를 전해듣고는 그 일대에서 물고기를 안 잡았다고 해요. 어때요? 이런 언니 얘기는 교과서에 실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상당하게 싸웠는지, 우리 언니들이 얼마나 그 씩씩했는지. 네. 여기 강주종,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동성이에요. 이 언니 얘기도 하자면은 뭐한 시간, 두 시간 해야 하는데, 통과하겠습니다. 여기 안중근 의사 어머니죠. 이건 무한도전에서 소개해서 사람도, 지금은 널리 알려졌어요. 아는 의사가 이토희 로부미 죽일 때 목숨 걸고 죽였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살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겨우 선상사기였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수위를 제어 보냈습니다. 수위가 뭐예요? 죽을 때 있는 것이죠 이혼 입고 먼저 가 있어라. 넌 남자로서 할수 있는 일,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장한 일을 이미 했는데, 무엇 뭐 때문에 구체하게 일본 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냐? 이옷 입고 가 있으면 엄마도 따라가나 야, 이런 편지. 이거 국어책이 싫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독립운동가가 쓴 편지 국어책에서 보신 적 있어요? 독립군들이 부르던 노래 음악책 하나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독립군이 그린 그림, 미술책에 단한 점이라도 실려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이 전시를 낯잎으로 칼을 넣었다는 전시를 저하고 제 친구 서혜성하고 같이 준비해서 올래 했습니다. 이분이 신흥무관 학교를 세웠어요. 자극 중에서 누가 신흥무관 학교 나왔습니까? 속사포 조진웅이 신흥무관 학교 출신이잖아요. 조진웅 어떻게 됐어요? 근데 독립운동이 한참 뭐 발전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싸우다가 독립운동이 찌그러지고 나니까 생계형 독립운동가가 됐죠. 돈을 줘야만 움직여요. 그래서 김원봉 만났을 때 뭐합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김원봉이 아주 당황해갖 갖고 뭐 부하들한테 돈 있냐. 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도 신흥무관학교 나왔어요. 아까 김산도 시흥무관학교 다녔고요. 초기 독립운동의 웬만한 형들 다시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저 학교를 만드느라고 이시, 이회용 선생님 일가... 형제, 육형제가 전 재산을 받아갔는데그 돈이 뭐 천억이다, 뭐 팔백억이다. 지금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천억도 큰 돈이지만, 실제 저분들이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처분한 재산을 지금 화폐가치로 따지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집 팔았거든요. 근데 집이 어디냐? 명동성당 건너편이에요. 거기 한 2천 평 됐대요. 거기 땅값 얼마예요 지금 한 4억 하잖아요. 집값만 해도 조단이에요. 저 중에서 둘째 이석영, 이석영 선생은 그 원래 이 집이 부자였지만 정말 부재집에 양자로 나갔어요. 조선 최고의 탐권을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값부였는데 저분이 얼마나 값부였냐. 여기 저. 춘천 가다 보면은 화도아이 있지 않습니까? 화도아이씨 화도 거기서 나 그게 이제 한 중간쯤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가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있었는데, 그, 한양에 나들이 나오실 때, 동대문을 당도할 때까지 남의 땅을 안 발붓대요. 아니, 그거, 그게 얼마입니까? 그거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의 수십조도 모자라죠. 그런 돈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고 그이석영 선생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굶어 죽었어요. 조선 최고의 극복가 이해영 선생은 고문당에서 돌아가시고요. 육형제가 망명을 했는데 하나 사없졌습니다 자, 저분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영광을 누리던 사교가 망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최대한 보여주신 분이죠. 신혼부관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이분들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해서 명문가 자제들만 받아들였겠습니까? 양반 성놈 가지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뒷받아진 누가 있습니까? 이 양반 은마화님들이한 건데요. 이 집에 얼마나 돈 많고,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체도 높았어요. 이회영의 며느리가 고종의 그 조카 딸입니다. 근데그대 같은 만화님들이 영화 30도 만주 칼바, 칼바람 맞으면서 쌍놈들, 집에서 부리던 종들까지 포함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벗어기어준 겁니다. 이런 게 진짜 보수거든요. 그런데 우린 사회에서 이런 보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분들은 주인이었던 보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내가 보수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앞잡이하던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